sumx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 값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눌러서 인수 값들을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um range는 합을 구할 실제 셀입니다. 그래서 sum range에 있는 값이 더해지는 거죠. 범위를 d2셀부터 d6셀로 정했기 때문에 판매 실적의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판매 실적의 총 합계를 구할 거면 썸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제 조건을 줄 겁니다. 첫 번째로 CRITERIA RANGE 원에서 조건을 적용시켜 계산할 셀 범위죠. 조건의 범위를 말합니다. 조건의 범위는 a2셀부터 a6셀까지 지정이 됐죠 그래서 품목에 해당하는 것만 판매실적을 더할 겁니다 Criteria1은 숫자, 식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된 조건을 말합니다 이제 연필, 문자로 된 조건이죠 품목 전체에서 연필만 판매실적을 더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연필이 3개니까 3개만 더해지겠죠. 근데 다시 조건 범위를 다시 하나 더 줬습니다.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대리점의 범위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조건 2에 서울을 줬죠. 그래서 연필이면서 서울인 거에 합계를 구합니다. 이제 연필이면서 서울인 건 하나 300이 구해질 거고 다시 마지막 줄에 있는 연필이면서 서울이 200이죠. 그래서 300과 200을 더해서 결과값은 500이 구해집니다. sum ifs 함수는 조건을 여러 개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반드시 이면서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품목이 연필이면서 대리점이 서울인 합계를 구할 수 있는 수식이 됩니다.